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현대 과학과 현실과 현상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아무런 이론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건 거순 거짓말 쟁이밖에안 된다 이 말이야. 아인슈타인도 거짓말 했고 그지. 호킹도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닭발 내고 그랬잖아. 숙이세요, 숙이세요, 숙이세요, 숙이세요. 자꾸 앞에 가지지 말고. 자, 우리는 이 우주를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정말로 맞는 거한번 보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는 1, 2, 3, 4, 5, 6, 7, 8, 9만 풀면 되겠지, 그제? 자, 1, 2, 3, 좀 다시 아플까? 자, 다시 완벽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1, 2, 3, 4, 5, 6, 7, 8, 9 좌측에 있는 이론이 이숫자 이론과 전부 다 일치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개념에서 한번 보자. 1과 2는 우리는 풀수 없는 것이다. 이게 원소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주에는 3은 뭐였나? 우주에서 3은 뭐였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라기보다는 우리는 포괄적으로 우주에서는 행성이라고 하자 이?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이지만은 행성이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자두 번째는 우리는 항성계다.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다. 그제?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빛나는 별. 생명체가 살수 있는 빛나는 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랬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큰 것이 우주라고 했다. 이제는 이것은 다시 탄생하는 거 새롭게 탄생하는 거다. 이거는 탄생이다. 이제부터. 이거는 근본이지만 이것은 탄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지구가 태어났을 것이고, 우리는 태양계가 태어났을 것이고, 우리 은하계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지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또 새로운 우리는 지구도 탄생할 것이고, 태양계도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풀어왔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한 풀어보자 우리는 뭐다 맞아야 되잖아 그죠 대충 월릉뚱땅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인말이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한번 보자 3이 뭐였나 풀었잖아 인간세계 그죠 4을 우리는 귀신세계 오를 영혼 세계,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우리는 칭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다시 반복이야. 자, 인간 귀신 영혼이 똑같은 방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 과거의 세계, 우리가 인간이... 그랬다는 각이다. 우리는 각에서 1이라는 점은 점은 뭘까? 점일 뿐이다. 그제 나중에는 우리 연결해 2는 뭘까? 점두개는 뭘까? 직선이다. 그제 3은 뭘까? 공간이 공간. x y z 그제 이것이 바로 우리는 공간의 세계다. 자, 공간세계를 넘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 이 공간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아인슈타인이뭘 했나? 4차원세계,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순 엉터리였다는 거다. 응? 그 이론이 엉터리였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단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은 그거는 4차원 세계가 아니라 5차원의 세계다 자 그러면 5차원의 시공세계, 시공간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간자를 빼뿌고 시공세계란 그러면 시공세와 시공세계와 우리는 공간세계 사이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참 신문을 잘안 보니까 그렇겠지. 그렇긴 해 상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공간 세계다. 자,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현실에서. 우리가 보이저 호가 이, 이 세계는 우리는 항성계가 태양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버그스나서 아니고. 그러면 보이즈호가 지금 어떻게 카이퍼벨트, 저, 뭐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미지 우주 공간으로 나르고 있다고 했다, 그제? 그런데 그먼 거리를 갈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갔나?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계속 에너지를 갖고 가속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저 먼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 우리는 이 목성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뜻이 세요 목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고 가야 되겠지. 참 별별 건 내가 교육을 다 한다. 우리가 아무리 로켓을 해갖고 지금 엔진을 걸어 가지고 이거 액체를 써가지고 막 나른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이래 있으면 여기에 엄청난 목성이 이래 있다. 그지? 자, 여기에 우리는 토성이 있고, 이 먼데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탄력이 엄청나게 붙어야만이 가는 거야. 탄력이 엄청나게. 그러면 여기서 지구에서 로켓드가 보이즈가 이렇게 팍 샀다. 자, 그러면 이 목성의 힘이, 목성이 저주가 있을 때 가면 안 돼. 목성이 싹 지나가고 날 때, 여기서 딱 하게 되면 목성의 힘이 갖고 이 가속이 엄청난 속도로 이 가속이 되는 거야. 목숨의 힘이 빨라지는 힘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막사 가득 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서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기서 시동을 탁 걸어갖고 여기서 팍 튀겨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수십 배로 빨라, 뭐 수십 배인가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계속 보 엄청난 속도로 가속을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엄청난 가속에서 이렇게 튀겨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떻게 시동을 걸어갖고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성을 건너서 이렇게 간 거야. 지금의 가는 속도가 여기에, 여기에 맞춘 시점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거야.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공의 세계다. 기공의 세계. 그러니 시공 세계 사이에. 우리 공간 세계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하고 계속 가속을 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날아갔고, 여기서, 여까지올라갈때는내 힘으로 갔지? 여기서는 어떻게 그 속도에 인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목성에 추락하는 거야 목성을 향해서 추락을 하다가 여기서 너무 추락했으면 못 벗어난다 궤도를 자기가 시동을 걸어도 그래서 여기서 딱 오는 시점에 탁이 궤도를 탁펼쳐나갔고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보이즈호가 어떻게 그 가속을 그 빠른 속도를 해 가지고 가속을 했는지 이것이 우리는 기공세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공간세계 기술로서는 갈수 없는가. 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이 공간세계는, 이거는 이 세계는 우리는 우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인간이 감지를 할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또 공간세계, 이거는 기공세계, 이거는 시공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영혼은 시공세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공간기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간기술을 이용하게 되게 되면 게되 지구로 다시 우주여행을 절대로 할수 없는 거야. 그는 가면 그만이라 못 돌아오는 거라. 그런데 기공 세계를 이용하게 되면 우주여행이 가능해요. 태양계를 왔다 갈수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공 세계가 우리는 사촌 무슨 세계? 그래서 귀신은 르다하면 금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가지고 어떻게 하와이 가서 제사 지내면 귀신은 하와이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계인을 갈락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욕을 해야 되겠지 영혼이죠 그래서 영혼이 외계를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영혼의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사고라고 생각해보자 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저 다른 외계에 갔다 올수 있는 그런 영혼만은 그 세계에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그 세계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죽고 난 영혼은 그 세계에 다시 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도. 무슨지 알겠지? 음. 그러면 여기에도 어떻게 외계에서 살다가 온 영혼들이 오갖고, 여기 아주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데, 이 말이 지고어면 나도 그렇게 외계 갔다가 오갖고, 저 나라에서는 천북에 쉽게 풀어놨는데, 아주 장난삼아 풀어놨는데, 여기 오니까 못 풀어갖고 내가 하, 한번 풀고 있을지도 모른데, 이 그 영혼은 이거는 모르는다니 우리는 단지 이 영혼이 우리의 몸 인간을 빌려서 이게 왕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각학적으로다 설명해놨잖아 그렇지? 이는 우리가 다 정해진 거야 로지가 자 그러면 우리 는 차원 계산을 하나 해보자 아인스탄이 우리는 4차원 세계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제? 자, 그러면 이거는 1차원, 2차원, 이거는 뭐, 제껴놓고, 이것이 우리는 3차원이야. 이것이 4차원이고, 똑같잖아. 이것이 5차원이고, 이거는 우리는 차원이 없다 다 그랬다. 무차원이다. 6차원이야,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이고, 4차원이고, 5차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인스탄 이의시 공간 세계는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세계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뭐, 과거에도 갔다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 지금 밤하늘에 하늘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빛이 과거가 현재가? 여러분 그 별에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참 과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빛이 오는데 몇억 년이 걸린지 모른다면 지구까지 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별에는 완전히 과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그 별이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 생명체가 아주 저질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발전해 가지고 있지 수억 년 전에 우리보다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 우리는 보는 거는 수억 년 전의 빛이야 어떻게 보면 100, 100억 년 전의 빛을 우리는 별의 빛을 지금 이제서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그렇게 황당해가 보면 너무 곤란하니 자 이런 차원의 세계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살아 있을 때도 여러분의 영혼을 짓고 어떻게 다른 외계에 갔다 올수 있어 그래서 요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계인하고 통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세계망칙한 일들이 이 영혼이기 때문에 또 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수, 거짓말일 뿐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차원들을 보게 되면 훈이 훈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풀어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운명을 풀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과학도 맞고 인간도 맞고 뭐다 맞잖아 그지이 숫자의 논리에 우리는 수리 숫자풀이법이라 해놔놓고 숫자가 완전히 뭐 과학이론과 우주질지에 동떨어져 있는 이런 이론이라면, 이거는 또 설마 없는 거야.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풀지 않고, 아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 수, 이거는 숫자프리법부터 먼저 하자. 아니? 아, 숫자프리법은 빼도 해도 되겠다. 그제? 자, 1번은 우리는 어떻게 천수진리법, 이런 게 했잖아. 그제? 수의부 중에. 자, 그러면 여기 3위은 우리는 뭘까? 자, 이거는 뭐 진리다. 그제? 올바른 답이다. 이거는 올바른, 운명을 풀때 올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는 어떻게? 우리는 달리기, 남자, 여, 구별이 됐잖아요. 그제? 남녀, 우리는 어떻게? 나, 밤, 이렇게 적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제? 살을 우리는 뭐죠? 그렇게 살을 우리는 업장이라 했고, 오를 우리는 인생의 진과 빛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인간 유행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칠선녀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팔간문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운명죽이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을 해보자. 이거는 우리 똑같은 것이고, 그지? 자, 여기에 우리는 인연법은 뭐고? 자, 여기에 우리는 수견이다. 이거는 어면이다 이거는 우리는 인연의 끈이라고 했다. 그지? 자, 이거는 인간 유행이니까 똑같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칠살이라고 했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팔액이라고 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 길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심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심리에도 똑같겠죠. 오늘 이거는 자꾸 적지 마자. 심리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성격에도 어떻게? 똑같을 것이다. 적성에도 우리는 똑같은 논리다 학습에도 우리는 똑같은 논리다 재능에도 우리는 똑같은 논리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똑같은 논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도 나중에 귀신을 풀어도 똑같은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지금 어땠나? 자 영혼 인간 귀신 자 귀신을 풀면 귀신 갖고 풀면 되고 영혼을 풀면 우리는 인연, 인연법에 인연 풀면 되고 인간을 풀게 되면 운명과 풀면 되겠지 여기서 각자 인연법에 있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우리는 풀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숫자의 법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숫자풀이법에 가게 되면 일번이 우리는 천수진리법 이것이 엄량이치론 자 이것이 정말 각자 우리는 아까 적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풀이 법이니까 이것을 몽땅 다 적용을 하고 맞다 그제 맞으면 적용을 해서 맞으면 이것이 바로 진리다, 답이다 이런 거다. 그럼 우리는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인연법을 풀게 되면 이것이 전부다 맞으면 올바른 답이고 이것이 맞아서 전부다 풀리면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부터 뭐, 81개가 어떻고, 1부터 36가지가 어떻고, 12가지가 어떻고, 이건 완전히 헛소리야. 그렇게 분류하게 되면 아무런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딱 풀어 간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끌었다가 다시